그이 너무 빨라 빡... 너무 빨라 자. 자. 아니 속도 내지 마 아니 이거 영상 찍으러 왔는데 저렇게 달리면 어떡합니까? 안 들리나? 아. <웃음> 뒤에서 보니까 페달도 안 하고 이렇게 막 달리시는데 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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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좀 접근성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처음 네. 할수 있고 출퇴근 시 아주 용이하다 생각합니 계속 그해 주면 세요 안녕하세요. 저는 100, 156cm의 소유자 <웃음> 안녕하세요. 첫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아직 닉네임을 안 정했는데. 네. 아, 닉네임 어떡하지? 아, 안녕하세요. 어떻게 네. 되 안녕하세요. 세개가 아니죠? 두개의제품이고 오늘의 예상 코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MG세대들과 함께할 코스는 총 13.8km, 2시간 코스로 자전거도로가 예쁜 곳으로 정했습니다. 네? 조심해야 돼. 네. 이렇게 해서? 네. 오, 오, 오 솔직히 좀 무거워요, 어때요? 어, 살짝. 자, 이게 23kg 에요. 야, 와, 진짜 무거워. 이거 갑자게 떨어뜨릴 것 같은데? 어. 이거 어떻게... 봐. 아이고, 이게... 잠시만. <웃음> 오늘 흰 바지 입었으면은, 나흰 바지 입 뻔했어요 <웃음> <받았어요. 웃음> 자, 흰 바지 입고는 여기... X 세대인데, 자, 이게 27kg. 엄청 무거운 것 같아 <웃음> 저는 말이죠 한 손으로 오 네. 어, 사실 여성분들이 들기에는 좀 무거운 무게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니 장님 크니 장 네. 안녕하세요 저희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한번 <웃음> 해주세요 크니입니다 <웃음> 장미입니다자 전기 자전거를 한번안 타보신 분으로 섭외했어요 자 우리 크니님은 <웃음> 지난번에 인터뷰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자, 블루투스 키보드를 어머, 선물로 우와. 드리겠습니다. 와! 도 야, 이게 뭔가? 나는 이거 양귀 들어 있는 포장이고. 집에 아세톤 우와. 있으세요? 네? 집에 아세톤 있으세요? 아세톤 있죠. 이 <웃음> 어. 예, 예, 좌측 상단에 그 공공기관 로고 지우고 쓰시면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오케이. 오케이. 하겠습니다. 돌려 먹는 그런 스 아, 네. 자, 네. 오늘 보조 촬영 오신 분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. 안녕하세요 네. 뭐 여긴 이름이 있으세요? 어 <웃음> 좋다 좋다 <웃음> 지드래곤이에요? <웃음> 아니요 아니요 <웃음> 어 코스를 좀 설명 드릴게요 여기가 팔딱역이잖아요 네. 두물머리인데요 연하도까지약 50분 정도 라이딩 할 거예요 전기자전거를 한번 안 타보셨으니까 이 체험을 해보시고 느낀 점을 MG세대답게 음. 바이로 사장님 마음에 드는 말 말고 진짜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리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좀 죄송하지만 신장을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크니, 크니님은 키가 어떻게 되세요? 크니님은. 아, 저는. <웃음> 아, 저... 아, 네, 저는 키가 173으로서. 대한민국 여성치고는 꽤 큰. 어 좋아요, 좋아요. 자, 장리님은 어떻게 되세요? 저는. 아, 맞아요. 반올림에서 <웃음> 156. 그니까. 안... <웃음> <웃음> 아, 괜찮습니다. 오늘 네. 사실 많은 구독자분들이. 네. 150대의 키를 가지신 여성분들이 계시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분들께서. 바이로의 와일드 모델을 좀 타고 싶어 하셨는데 멋은 있지만 너무 커가지고 보관도 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와일드의 힘은 그대로인 백바이크 장리님께서 타실 수 있는지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이것들 털좀피고 켜고 자 지금 약간 문제점이 이렇게 끝까지 안 가서 좀만 앞으로 되면 이렇게 펼 쳐져 버리거든요 스타퍼를 조금 더 각을 좀 꺾어서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증 전 제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걸리... 조정이 잘 돼야 되는데 방금 이렇게 걸렸거든요 네. 그러니까 접을 때 여기 걸리거든요 아... 그래서 요 마감 처리도 좀잘 돼서 최종 제품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정을 해서 타는 건데 지금 최대로 낮췄거든요 장미님께서 네. 한번 타보실래요? 이게 네. 되는지? 네. 156에 그 여성분이 타셨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네. 높이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바이로 파워팻은 사실상 신장이 1 6 0한23 정도는 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잡아 드릴게요 네 조금 높네요 우리 네. 그러면 오오.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큰이님이 정도? 피어나 까칠발인데 페달을 밟았을 때 네. 무릎이 펴져야 되는 높이예요. 그래서 사실상 좀 뻗어서 타는 게 맞아요. 아, 아 자, 이게 네. 지금 무릎이 접혀 있, 이렇게 혀 네. 있잖아요. 네. 사실 안장이 지금 낮은 거예요. 음. 그렇죠, 이 정도 오. 맞아요. 이 정도 돼야 돼. 네, 오, 오케이. 자, 네. 장님님 자전거입니다. 자유로 파워. 파워. 네. 네. 오 이제 한번 좀 평을 해주세요. 아, 저는 일단 자전거를 고를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내 자전거를 보고 우와! 할수 있으면 아이보리랑 라벤더가 섞인 자전거를 타는데 화이트 톤이긴 해도 뭔가 포인트 되는 컬러가 없는게 조금 아쉽지 않나 뭔가 인스타그램에 나 자전거 탄다 이런거 조금 올리기에는 좀 무난한 디자인이 아닌가 자, 이거 혹시 왜 뚫려있는지 아세요? 땀. 땀? 엉덩이 좀덜 아파. 이 내라고? 아닙니다. 전립선 안장이에요. 진짜. 그래서. 이거 왜 이렇게 쎄까요? 어 밀어주는거지 뭐 원이 어, 쩐다 이 3으로 하면 더 세게 미는거 근데 응. 이 힘이 48V라 조심해야 돼 황민이니까 자 뒤에 한 번씩 고무소 달려야 돼 많이 밟아서 나가는 힘도 충분한데 음. 어, 약간 지금 오르막길 오르는데 진영. 오, 이제 여기서부터 진가가 나오는 거야 여기 진짜 봐봐 사람을 다 걸어서 내려가거든 <목소리> 아니 자전거 안 타보셨다더니 왜 이렇게 잘 타요? 아니, 너무 잘 구워주기 아 아니 나도 도와주는데 나왜 이렇게 힘들지? <웃음> 천천히 야 촬영을 해야 되는 중이야 천천히 안 들리나? 아니 찍을 영상 찍으러 왔는데 저렇게 달리면 어떡합니까? 안 들리나봐 인터뷰하러 갑니다. 아니 아씨. 아니, 너무 빨라. 너무 빨라. 자. 자. 아니, 속도 내지 마. 아니. 자, 아니, 저기 인터 인터뷰 하려.